안녕 <웃음> キ이ビタキャビタキャビタキャビタキャビタキ 정도 위치 있고,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떤 게 있기때문에 이 아동에게 어떤 무리를반이 해야 된다 그런 기좀나시죠 아, 예, 예. 7월 초잖아요. 8개월 예.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표 우리가 아직 그검사를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아이 발달 단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다음번 타깃이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좀 볼게요. 첫째, 1단계 어느 정도 자기 나이에 맞게 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 형성하는 거는, 어, 아직도 약간 있지만, 엄마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나머지는 약간 선별적으로 음.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음. 네. 그래서 아직 조금 뭐 완벽하게 된것 같지는 않은 데 양방향 의사소통 이분을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아이가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의사소통을 할 적에 좀 자유롭게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맞단한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웃음> 사실 되게 발달한 것 같아요. 복잡한 네. 이상은 어. <웃음> <웃음> 또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 전에는 이제 전혀 안 된다고 우리가 평가했었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것 음. 생겼다거나 자기가 특별히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음. 여러 번그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전에보다 일부하는 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놀이를 할때 목표로 가져가야 될 거가 전에하고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사표현을 막 하고 그런 것을 응. 그, 좀 정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기다려주고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좀따라가 됐다면 응. 이제는 어, 그걸 우리가 이제 한몇달 동안 계속하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파악하게 됐죠. 아이가 표현하는 걸 응.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웃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을 계속 더 많이 복잡하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음. 음. 음. 이해가 되시죠? 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나가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음.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얘가 진짜. 제일 아. 큰 고민. 아, 아. 이제 뭘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죠. 뭐. <웃음> <웃음> 엄청 지금 고민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유가 원하는 놀이.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렇게 반복적인 놀이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원하는 놀이 아니면 폭발해 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어, 이건 안 된다. 좀 이제 제재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굉장히 폭발해 버려요. 울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해라고 한 시간 넘게 했는데도 계속 해요. 근데 이게 가끔씩 보면 이 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자기 옆에 잡아놓. 예, 어디 가지 마. 나 옆에 있어. 나 봐줘.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를 이, 이 물건 엄마 작게 하면 엄마 어디 안 가는구나. 나 같이 있어주는구나. 그렇고, 아, 예.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노래를 저렇게 잡으려고 하고 집안일이랑 못하게. <웃음> 예, 그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안인지, 좀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강제적으로 도 애를 막 비뭐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너무 불안해하고 음.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럼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웃음> 요즘에 특히 엄마한테 또더한 <웃음> 단계 더 애착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이 그냥 지금보다 되게 부족했잖아요. 음. 그런데 그냥 오르지 울음 아니면 저 표현을 못해서 굉장히 서툴러서 제가 좀 밀어, 밀어버리거나 이러면 뭐 그냥 울거나 그러다 말거나 해피하고 자기 스스로 놀거나 이런 경우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하나죠. <웃음> 네, 뭐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러면서 더더 아 잡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놀이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더 이끄는 또 그걸 안 따라요 꼭 자기 하던대로 해야 돼요 놀이 확장을 좀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요 <웃음> 놀이 도구란게 분명히 있는데 그 도구에 대한 그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놀이 학생이 네. 상당히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네. 장난감도 이것저것 사줘봤는데 인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기능 기능이 장난감 기능 놀지 노는 게 아니라 네. 추구 놀이석을 해야 될까요? <웃음> 계속 구청을 하고 예, 예, 예. 예. 예. 일단 첫 번째 그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에게 과도하게 계속 기다리고, 그 이렇게 하면 엄마가 되게 불안하지 않을 것같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사실 해석을 하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 어, 여기서 어. 이것만 막 하려면 아이들도 이제 예. 맞아요. 욕구가 <웃음>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자꾸 어, 하고 싶고 짜증나니까 응. 응. 근데 자기 표현은 잘 안되고 어, 이래서 엄마를 더 붙잡고 늘어지는 거맞아요저 네, 음. <웃음> 추측인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 맞아요. 딱이기이에 그러니까 <웃음> 네. 뭐 이거 하자면 또 어려워서 싫어 음. 왜냐면 또이는 재미없어 대체 네. 어떻게 해줘야 돼? 네. 막 이런. 전반가정에서 <웃음> 너무 오래 네. 절반잘 네. 되고 있는지 뭐, 한번 음. 음. 볼게요 t a n k o u 드세요. 좀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자유롭게 머릿속에 네. 떠오르는 생각. 그냥 이제 이런, 이런 좀 역할 노래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지우는 이제 이 질감, 이 신발이랑 이런 질감에 더 감각적인 부분 더 관심 가지니까 그 부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역할 노래도 막 하는 게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몰입하니까 아, 네. 신발 질감에 네. 그리고 두개 항상 그리고 네. 비슷한 물건 똑같은 물건 두 개를 항상 보시래요 어머님이 여기서 그러면 지유가 음. 무엇을 음. 어, 탐색한다라고 음. 보이셨어요? 신발, 신발. 네. 인형 신발 아버님. 저도 그냥 감각적인 부분 한번 느껴보려고 네. 기본적으로 아이가 계속 음. 인형을 음. 세우려고 하는 음. 음. 그런. 의도를 좀 아, 음. 어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광프로젝데 네. 그거 저희가 제대로 이제 네. 의도를 네. 잘몰라던가요 네. 어렵죠 사실 네. 네. 그래서이 네. 다음 번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프로 타임 할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스타티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이의 리드를 잘 따라간다. 아이의 리드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 의 생각을 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어 지금 어머니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잘 해주시고 계셔, 계셔가지고 아이가 이, 첫 번째 자기 레귤레이션 어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공동조절해야 된다. 근데 엄마랑 공동조절 잘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적절하게 어이 서클 안에서 계속 아이에게 뭔가 촉진되거나 좀 도전되는 과제를 계속 뭔가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아이의 반응에 굉장히 민첩하게 계속 반응을 해준다. 적절하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혹시 보시면서 그 지우의 그 반응과 엄마의 반응, 그러니까 각자 어떤 반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커요? 그 지점이 더큰 거. 그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웨이트 자체가 우리가 핑퐁핑퐁할 적에 음. 뭐 항상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게 되면 반대편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한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 예, 어, 어머니가 사실 여기서 되게 커요. 음.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유가 표현하거나 부인이 의지를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지유가 이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이 실행력이 보통 아이들보다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한 거를 표현할 때 표현을 맨척하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잘해요? 응. 네. 어. 하루하루 달라. 고 어. 표현들이 하루하루.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본 것과 음. 맨 처음과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네. 그때는 어떤 거요? 어, 새로운 걸 뚫기는 힘들어해요. 근데 한번한번은또 응. 계속 그렇죠. 하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렇죠그이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희 i g 놀이이거에서 오늘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이런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종이 종일 종일 종일 종일 어떤 음. 것을 이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느냐 얘가 뭘 하려고 하느냐를 좀 주의 깊게 더살 계속 관찰을 해줘야지 우리가 얘한테 맞는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음.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머님은 우리 주고받고 음. 주고받고 많이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까지 보면 음. 주고받고도 네. 안 됐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음. 모르겠 모르겠지 모르겠지 문제. 기존에 했던 네. 거는 우리 가, 아 이것도 잘하고 도 v e 그래서 우리할할수있 있는 이렇게 새로운 거 a 나타 어머님도 네. 모르시르시고딱 네. 어. 보고 있으면 bit of a 지 i t t l e 있는데뭘 해줘야 i 지 t l 그러, 네. 새로운 네. 장난감 있으면 지켜보려는 거막 땡기면 어 뭐? 뭐? 네, <웃음> 제가 또그 접근했다가 짜증나니까 네. 따진 <웃음> <따진다니까. 웃음> 맞아요. 맞아. 음. 근데 그럴 때 항상 머릿속에 음. 유지해야 된다는 어떠한 음. 상황에서도 이 서클은 음. 유지되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음. 생각하시면 음. 자 그런 상황이면 아내가 조금 더 계속 봐야죠 생각하고 제공해야 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맞느냐. 한번 다시 해엄야 아빠. 엄마, 엄마 앉아. 야. 자, 아빠 여기 앉하셨잖아요 <웃음> 자, 그러면 어머니는 다음에 어떤 걸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 저도 저거 하고 나서 아빠가 헷갈리나. <웃음> <웃음> 그런 생각도 하고. 자, 피규어가 아이 지금 발달 상태를 봤을 때 상징적 사고 인제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걸 보고 얘는 아빠, 엄마라는 걸 구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빠른. 네. 그냥 그걸, <웃음> 그걸 느껴졌어. 이유는. <웃음> 우리 아까 신체인식 그거 있잖아요. 신체와 공간의 인식. 저는 이걸 딱 보여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드디어 자기 신체와 음. 이 공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아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음. 이런 발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자기 다리를 같이 음. 음, 결합할 수 있다. 음. 이것에 대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음.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구나 아이가 음. 그런 것이지, 이거 자체의 의미, 얘가 엄마.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때 사실, 다리를 분명히 이런 형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다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관절, 그, 이, 신체, 자기 신체를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본인이 내로, 내에서 인식을 해야지 자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떤 내상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굉장히 잘안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조금 더 음. 이해하기 시작해서 뭐 이런 거에 그 움직임이라든가 기능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 보다도 이제 얘는 서고 안고 하잖아요. 음. 사실 와. 섰을 때. 저거 때이제 <웃음> 제빨리 이렇게 뭐테이비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음. 이렇게 세워주던가 딱 붙여서 좀 세워주던가 음. 아니면 음. 엄마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 이형을딱 세워준다. 음. 확실한 게 엄마가 이렇게 이형을 그렇게 이런 물건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어게 그때는 약간 굉장히 집중이 그 음, 상황을 맞아. 봤거든요. 음. 좋아했죠. 좋아, 네, 좋아했었죠. 음. 표정 제가 우선 위이지 않지만 음. 계속 그걸 집중해서 보고. 음. 그런 모션에 대해서 아이가 <웃음> 네. 인식을 하 한다고 들었을 때, 뭐, 이때도 그냥 아이가 어머니는 얘를 또 다른 아이를 안, 갖다 앉힐 게 아니라 지유가 무엇을 그걸 다시 들어올려서 보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시선 자체가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거에 아이가 관심 갖고 어떤 거 했을 때는 집중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걸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죠. <웃음> 의식적인거상관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진짜 보통이 계속 등장마다 아 놀아주는 네. 것을 놀아주려고 하다가 음. 이제 네, 어, 어제도 그 수건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 아까 묶었다 하니까 게 묶으니까 자기 머리 여기 묶, 항상 묶, 묶거든요 그, 그거 보더니 자기 머리를 이렇게 묶는 걸 만지더라고. 어 물지 묶어. 어. 이거, 이거 왜아 그거가 으, 안 나와? 그게 비주얼 스타트인요 <웃음> 내가 경험한 거, 그내 머릿속에 과거의 경험한 거, 과 지금 내가 본 것과 지 연결시켜서 이제 이미지화시킬수있는 거예요. 그게까그니 발달을 사그는까그니 그니까, 그그 그니까, 그래서 플로어 타임을 어머님이 하실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노니까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아이한테 좀 얘가 무엇을 지금 하고 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 계속 음. 어, 반응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더이 핑퐁핑퐁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음. 이핑퐁핑퐁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그, 그 안에서 아이가 더 어, 언어라든가 이게 더 음. 나올 수가 음.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네 개체잖아요. 상호작용을 위한 네 개체인데 언어가 없어도 상무장용이 가능해요. 뭐 소리를 들는다거나 표정을 한다거나 엄마 그 아예 뭐 이런 거다 되잖아요. 사실. 그데 어느 정도 하다가 디테일이 좀더 그게 정교하게 내가 더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게 막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언어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발달하다가 그 어, 엄마가 이제 계속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뭐 그냥 자기가 말 잘 어, 아닌데 엄마가 계속 뭐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러면은 그때 막따라서 말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음. 네, 또 말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이핑퐁핑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가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고 뭐 이럴 때는 아이가 별로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냥 그냥 뭔가 이 아웅땅 뭉뚱하요 따로따로. 저는 저대로 애쓰고요. 애들은 놀고 그냥. 그러니까. <웃음> 어. 어. 그런 경우에는 보님이더피곤하요 힘들어요 진짜 네. 네. 신기 예전에는 인형이 아예 관심 없었고 무서워 했었거든요 <웃음> 좋아해봤자 뽀로로이 인형이지 이런 그냥 인형이랑 관심 없었거든요 사과 인형을 좋아한다 아버님 그래도 뭐 한창하게 잘얘기하자 하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네그 네, 뭘, 그럴 때는 네. 그냥 계속, 어, 관찰하시는 게, 음, 관찰하시면 돼요. 이 우리가 단계별로 뭐 처음에 공동조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무슨 표현하는지 기다려보고, 막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똑같아요. 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잠깐, 응, 음, 보고 관찰을 하고, 나의 그 상태와, 이 음. 아이와 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음. 근데 자, 부모님이 자, 그, 만약에 좀, 어,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다. 아이하고 맞추려면은 뭐랄까 더, 그 솔직하게 뭐지 음. 하고 이렇게 좀 그냥 니네 음. 놀이하는 거 아빠가 좀 관찰해볼게 이런 마음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음. 뭘, 계속 뭘 해줘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은 더 부담되고 더 음. 어렵거든요 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음.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뭐 계속 인풋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죠? 음. 얘가 갖고 있는 건 뭔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음. 계속 뭔가 너와 나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때까지는 음. 우리 자체도 음. 궁금해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음. 모든 단계에 다 해당되는 거